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거울? 아, <웃음>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예뻐요 지금 이 모습이... 응. <웃음> 거짓말하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뷰티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초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헤어라인 모발 이식 하러 왔어요 되게 예쁘신데 음하 제가 아무래도 뷰티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올백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묶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근데 여기 헤어라인이 항상 신경 쓰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없요 뭐 굳이 해야 되냐 하고 싶냐 이런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다른 눈, 코, 입 같은 거는 사실 무서워서 못 하는 편인데 이런 헤어라인 같은 거는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내 얼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더 이뻐지는 시술이라고 들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해봐라 이렇게 수술이 처음이신데 무섭거나 그러셨는 사실은 제가 수면 마취는 내시경 할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섭긴 해요. 제가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기대와 설렘도 같이 있습니다. 헛 헛소리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자연인 아 미인은 아니고요 자연입니다. 네. 진짜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아좀더 <웃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걸 그랬나? <웃음> 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웃음> 이거 아닌가? 오늘의 뉴스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바일식 하면 가장 먼저 보여리고 싶은 <웃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거울?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사실 막누구막 보여줘. 고 이렇게 가가지고 보여주고 싶진 않고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미지가 어떤 g 미 z 이미지요? 저는 a n g a z i k a 상 g Kangazi. Kangazi. Kangazi. Kangazi. k 어, <웃음> <개상? 웃음> <강아지상? 웃음> 네, 뭐어 n nope. <웃음> 아, 티즈 닮았나요? 감사합 웃는 모습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라인만 하면 되겠네요. <웃음> 사랑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어, 사랑까지 아직 아닌데. <웃음> 아, 나온 거 보고. <웃음> 나온 거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기 얘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심장 아파. <웃음> 배고파서 너무 심장 아파요 지금 고갈이식이고 너무 배고파요. <웃음> 아마 내가 일어나서 하는 헛소리는 먹고 싶은 메뉴들이 아닐까. 헛소리 하면 그거 이렇게 잘라주시죠. 막걸려. 막걸리 챙겨줄게. 걸어가. 잘 바꿀게요. 어땠어요? 지금 1차 끝났는데 음. 마취주사가 좀 아파요. 근데 음. 그것만 끝나면 그때 이후로는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 거 빼고는 힘이 없었어요. 부었 저장. 엎드려 있어서? <웃음> 네, 이렇게 부어있어서 지금 엄청 띵띵 부은 느낌이 나는데. 3 hours later. 수술 잘됐대요배 e 파 o u 요 s 술끝 a 면 배고픈 요도어요했어요요 그러네 a n 저고 마시는 요 s u 아마 내가 일어나서 하는 헛소리는 먹고 싶은 메뉴들이 아닐까 일어나야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오늘 못시요 <웃음> 앉아서? 네. 주려 살려주세요. 어머! 이래서 모자를 갖고 오라고 했구나. 이뻐요. 지금 이 모습이... 응. <웃음> 거짓말하지? <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발이식을 마친 지 한한 한 달하고 2주 조금 안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니면 내가 직접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살짝 살짝 티가 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절대 티가 안 나서 우선 그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들이 되게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전화도 잘 해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붉게 올라와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한달정도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머리가 여기 심은 머리들이 탈락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탈락되고 나서 새로운 머리들이 계속 자란대요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처럼 이렇게 잘 가리고 다니면 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붉게 나는 게좀 예민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 부분들이 다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헤어라인도 훨씬 더 예뻐질 것 같고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일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탄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한달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렸지만 제가 2탄에서는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사실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2탄에서 만나요. 안녕!